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네, 요즘 새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테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US달러와 1대1로 가치를 패깅해서 USDT를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주자 테더가 대규모 소각됐다고 하는데요 테더재단은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테더재단 지갑에 들어있는 한화 약 5,690억 원의 가치가 있는 테더 5억 개를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테더 발행을 대비해서 이번에 남긴 테더 양은 약 4억 4천 6백만 개입니다. 이번 소각으로 USDT의 공급량은 약 25% 감소하여 20억 달러 규모가 됐는데요. 재단 측에서는 지난 한주 동안 시중에 유통 중이었던 테더를 대량 해수했기 때문에 테더를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더가 USDT의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급량을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비트파이넥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USDT 가격이 1달러 밑을 밑돌자 테더 측에서 비트파이넥스 지갑을 통해 USDT의 공급량을 조절한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물론 이 의혹에 대해 비트파이넥스 측에서는 이번 조치와 달러와 연동된 테더의 가치를 방어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비트파이넥스나 테더가 운용되는데 필요한 것보다 발행량이 많을 경우에 소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각된 USDT의 대부분이 비트파이넥스의 지갑에서 온 이유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라고 적극적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비트파이넥스 그리고 테더의 CEO가 동일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 점도 역시 이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테더의 가격이 1달러 밑을 계속 맴돌았죠. 네 그러다가 최저점으로 추락한 지난 14일에 2억 개 USDT가 테더 트레저리 주소로 전송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6일에는 나머지 4억 300만 개 테더가 USDT 가격이 1달러 선을 회복한 뒤에 이 해당 지갑 주소로 들어갔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사실 저 역시도 이번 소각에 대해 테더 측이 밝힌 입장보다는 테더가 가격 방어를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 테더 대량 소각으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은 미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0.65%, 이더리움은 1.27%, 리플은 2.07%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비트파이넥스 테더 지급불능설로 시끌시끌했었죠. 이게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또 다른 테더에 관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비트파이넥스 항목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관련 페이지에는 USDT, USD라는 종목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거래량은 현재 4,600만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비트파이넥스 플랫폼으로 들어가보면 해당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이 이 상황에 대해 비트파이넥스의 워시 트레이드가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비트파이넥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의혹에 관련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우리는 허위 수치를 개시하지 않는다. 현재 코인마켓캡에 제공되고 있는 API 메소드는 무브먼트 볼륨이라고 불리우며 비트파이넥스의 현재 티커의 일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는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를 겨냥한 명백한 퍼드라면서 해당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테더는 끊임없이 의혹에 시달리고 해명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같죠? 테더는 달러와 일대일로 연동돼서 투자자들이 큰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암호화폐 거래소들 사이에서 쉽게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서 투자자들을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주자라는 위상을 확보하게 된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의혹들과 이 의혹들에 대해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테더 측의 태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들이 쏟아지고 있고 제미니 달러는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발행을 공식 승인받는 등 점점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이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듯 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테더는 어떠한 해결책으로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려 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